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호감이 가는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남자가 나에게 빠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흔해 빠진 전략이나 트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자에게 필살기가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살기라 하면요 상대방을 반드시 죽일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걸 텐데요. 그렇다면 연애에서 말하는 필살기라 하면요 반드시 효과를 낼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필살기의 이면을 한번 보면 은요 내가 반드시 효과를 낼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총력을 다하게 될 거예요. 근데이 기술이 실패하게 되면 그만큼의 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연애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이것저것 챙겨주는 정도를 필살기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와 사귀고 나서 그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적어주거나 소소한 선물을 주는 행동들이요. 또는 남자친구의 취향에 맞춰서 대화를 잘 이어가 보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행동들은요 사실 나 아닌 다른 여성분들도 어떤 남자가 좋아지게 되면 다 하는 행동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나만 이 사람에게 특별히 잘해주고 있다고 라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히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요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대하면서요 다른 여성분들도 이 남자에게 했을 법한 행동들 또는 나 아니어도 다른 어떤 여자라도 지금 이 남자 옆에 있다면 그렇게 할 만한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잘하지 않는 건 아니죠. 잘하고 있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 행동에 대해서 내 남자친구도 요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건 나 아닌 다른 여자들도 요이 남자에게 할수 있는 행동들이란 말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내가 스쳐갔던 수많은 남자들 중에 아, 수많다는 건좀 과할 수도 있겠죠 몇몇의 남자들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특히 잘생겼다면 그럴만할 거고요 특히 돈이 많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찌 됐든 뭔가가 특별한 게 있었거든요 처음 연애할 때는 요 어떤 남자도 요 여자에게 연락 잘하고요, 선물도 해주고 데이트 요청도 자주 하고요, 로맨틱한 말도 잘해 왔어요 근데 이건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내 기억 속에 특히 잊혀지지 않는 녀석은요 행동이든 말이든 나를 대하는 어떤 느낌에 있어서 다른 남자와는 분명히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런 것을 정확히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잊혀지지 않는 걸 거고요 그게 어쩌면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필살기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남자들도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잘해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남자에게 정말 특별하게 매력을 어필하고 싶다면요 내가 다른 여자와 동일하게 행동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기억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하셔야 맞는 거겠죠 그리고 연애 초반에 상대방에게 잘했던 행동들은 사실 어쩌면 큰 필살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자들도 요 연애를 여러 번 해왔는데 아, 이 여자만큼은 다른 여자와 분명히 다르구나를 느껴야 그게 필살기가 될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필살기는 요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남자든 요그 남자 나름의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의 그 단점 때문에 이전에 연애를 하면서 여자들과 문제가 생겼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남자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여자의 입장 때문에 헤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요 자기도 자기의 단점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것을 문제시 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여자인 내가 요이 사람의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해 주거나 이해해 줄수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처럼 그 부분을 문제시하지 않고요 넘어가 줄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사실 그게 그 남자에게는 내 필살기로 느껴질 수 있겠죠. 혹시 엄청난 걸 기대하셨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상심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어쩌면 별것도 아닌 걸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의 남자들은요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에게 가장 큰 매력을 느낀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여자로부터 선물이나 글을 받는다고 해서 사랑받는 느낌이 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선물이나 글을 받은 이후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잊혀지거든요 여자가 크고 멋진 그런 퍼포먼스로 나를 만족시켜주는 건 아니더라도 늘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자기의 고질적인 단점이었던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이해해줄 수 있다면 남자는 분명 나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면서 더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거란 거죠. 근데 우리는 요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큰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면서 또 그걸 해주고 나서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하게 되죠. 그건 어쩌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필살기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필살기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필살기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부족함 마저도 내가 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는 건데요. 대부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지만 내가 필살기를 쓰면서 두려워지는 마음은요.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거나 막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거겠죠. 이런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행동들을 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온다면 결국 나도 그 사람의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서 마음이 점점 떠나겠죠 오히려 나도 이런 필살기를 통해서 내 상대방을 정확히 걸러낼 수 있는 계기는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큰 손해를 보는 건 분명 아닐 거예요 정리해보면 요 남자의 마음을 잡는 필살기는 요 현란하고 커다란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연애 초반에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알아가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쓸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알아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조금 더 너그럽게 아껴주는 마음에서 이해해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술이라서 조금 더 너그럽게 아껴주는 마음에서 이해해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술이라서 내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만이 쓸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여자인 나도 그렇지만요 남자들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그것을 같이 극복해주려고 발맞춰주는 사람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